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버 놀던 청년입니다 오늘은 3개월 전 소개해드린 LG 톰프리의 추가 기능 버전인 노캔 톰프리를 가지고 왔는데요 모델명과 노캔 추가 말고는 큰 변화가 없을 줄 알았는데 직접 받아보니 꽤 많은 변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점이 바뀌었는지 그리고 노캔 성능은 어떤지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구독! <웃음> 리뷰를 하기 전 미리 말씀드리면 제가 리뷰하는 제품은 시요품으로 판매되는 제품이 아니라 성능이나 디자인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디자인을 살펴보면 큰 변화는 없어지만 보 무광에서 유광으로 바뀐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전면에 보면 UV 나노라고 쓰여있는 문구를 볼수 있고요. 위로는 또 하나의 LED가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을 보면 기존과 같이 페어링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을 누르면 LED가 켜지고 페어링 상태로 진입된 것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커버를 열면 역시 위드 메리디안이라는 문구가 떡하니 새겨져 있고 위쪽에 있던 LG 로고도 그대로 새겨져 있습니다. 또한 기존 톤프리는 양쪽 이어버드를 바꾸게 되면 자석만 좀떨어지지 그냥 바꿔서 장착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 개선된 버전에서는 양쪽 이어버드를 헷갈리지 않게끔 바꿔서 끼면 S극과 N극처럼 밀어내더라고요 이외 케이스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제 이어폰을 빼내서 봐야겠죠 케이스에 꽂아져 있을 때도 보셨겠지만 터치 부분에 약간의 돌기가 생겼습니다 사용자를 위한 기능 개선으로 보이고요 완전히 빼내서 보시면 마이크가 하나 더추가된 것을 볼수 있는데요 이는 노이즈 캔슬링을 위한 것으로 이어팁이 있는 쪽에 하나가 더 추가되었습니다 통화품질의 경우 예전에는 나름 괜찮았는데 이 제품이 실효품이라 그런지 품질이 약간 떨어지더라고요 약간 애매한 부분이 아닐까 싶네요 이 부분은 제가 와이프와 통화했던 녹취 내용을 들으시면 좀더 감이 오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아무래도 장소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안녕하세 반갑습니다. 유튜버 노런총입니다 지금은 LG캔슬링에 적용된 통풀이 통합품집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한 소절을 읽어드릴 텐데요. 컨텐츠를잘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획력이 있어야 니다 기획의 최종 목표는 기획을 완성시키는 것인데 그것을 해낼 수 있는 힘이 바로 비행이니다프리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어팁도 변경되었는데요. 지난번에는 무독성 저자극성 미디컬 그레이드에 실리콘 이어젤이 적용되었다면 이번에는 이압 개선에 도움이 되는 웨이브폼 이어젤이적용되었다고 합니다 이름을 웨이브폼이라고 붙인 이유는 이어젤 안쪽을 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고요 날개 모양의 웨이브폼은 압력을 분산해서 이압을 덜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커널형 이어폰을 착용했을 때 느낄 수 있는 통증이나 멀미 등을 덜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배터리도 기존 5시간에서 최대 7시간으로 늘어났는데요 이는 노캔 미사용 기준으로 노캔 기능을 켜게 되면 5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궁금해하는 ANC 그러니까 지금까지 주구장천 노캔이라고 불렀던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을 이야기하면 이미 LG 톰프리 자체가 커널형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일부 외부 소음을 차단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노캔 기능이 추가되면서 프리미엄 무선 이어폰 시장에 제대로 된 출사표를 던진 느낌이 들었는데요 기존 타사 제품들과 견주어도 꽤 괜찮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길게 터치해서 노캔을 켜게 되면 옆사람이 무슨 얘기를 해도 타사 제품과 같이 감쇄된 느낌이 들고요 키보드를 타고 냈을 때도 약간 가벼운 소리만 들렸습니다 이는 음악을 꺼놓은 상태로 테스트 한 것이기 때문에 음악을 켜고 볼륨을 높이면 음악에 좀더 집중할 수 있는데요 지하철 소음이 완전히 안 들리는 것은 아니고 안내방송이고 집중하면 들을 수 있을 정도는 됐습니다. 이 붐도 귀 형태에 따라 사람이 따라 느끼는 정도가 다를 수 있으니 직접 확인해 보는 게 좋겠죠 이외에 IPX4, 생활방수, 블루투스 5.0, C타입 충전, 무선 충전 등은 모두 같고요 가격이 약 5만원 정도 비싸지고 무게는 약 0.2g 늘어난 부분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격이 좀더 낮았으면 경쟁력이 조금 더 높았을 텐데 이 부분이 좀 아쉽게 생각되고요 직접 사용해 본 결과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제품들과 견주어도 나름 괜찮은 성능을 보여주기는 만큼 스타일과 브랜드 선호도에 따라 만족감이 참 다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